작은 일 하나에서도 육바라밀의 원리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어제 제가 뒤풀이 때한 얘기인데, 보살은 디테일이다. 뭔 소리냐? 작은 거 하나에서도 육바라밀을 꼭 써보는 연습을 하시라.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라. 육바라밀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. 육바라밀의 도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. 현상계에서 발현, 발, 발생하는 그 효과에는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육바람일의 진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. 모든 일에 딱 같은 진리를 쓰는 거예요. 작은 일 하나에, 작은 인간관계 트러블에서도요, 보시, 지게, 인욕 다 들어간. 여러분, 공부하시다가 되게 좌절하실 때 있죠? 내가, 내가 참,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. 그때도 육바람일이 출동해야 된다. 호흡하겠다고 했다가 1분을 못 앉아있고, 그 정신 산만의 나를 발견할 때참 기가 차죠? 야 진짜 넌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넌 아니다 이러고 싶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 육바람을 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항상 뭐가 먼저 출동하냐고 몰라 먼저 출동해 몰라나 나무함이 답을 해 보세요 너 그럴 수 있어 중생들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매정하게 꾸짖지만 말고 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게 대신에 너 그럴 수 있는데 룰, 룰은 지키자 선은 넘 넘지 말자 하고 자기를 타이르고 딱 일어나면 자빠졌다가 육바람일탁 돌아가면요. 몰라. 오직 모를 뿐. 몰라. 오직 할 뿐. 정진. 바냐. 이럴 일은 아니야. 인욕. 오케이. 인정. 상황 인정. 보시. 혼자 껴안아 주고. 너 괜찮아. 이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<웃음> 보시. 그 다음에 지게. 이제 그래도 선은 지키자. 또 자빠지진 말자 하고 일어나시면 그냥 그 짧은 사이에 여러분, 자빠진 게 아니라, 육바람일 공부를 제대로 챙기고 일어나시면. 자빠지면, 무조건 여러분 자빠지면, 돌멩이라도 짓고 일어나세요. 이거 집으려고 자빠진 거야? 하고 일어나세요. 이 달인이 돼야 됩니다. 우리 예전에 있잖아요. 예전에 버스 가다가, 딱 멈추면 쫙, 어, 뭐 부르셨어요? 이러고. 아니, 뭐라도 하나 얻어야죠. 네, 뭐 이렇게 핑계대고 체면 살리자는 게 아니라, 아무튼 가면 뭐라도 하나 하고 오세요. 그냥 앞에 가면. 이러려고 왔어, 여러분. 뭐라도 자빠지면, 원래 자빠질 예정이었다는 듯이 넘어지면 또 뭐라도 하나, 돌멩이를 하나 짚고 일어나세요.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한번 이제 수행이다 생각하고 지내봤었거든요. 그러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반드시 큰거 하나 얻고 끝납니다. 그럼 이게 얻은 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요. 그때 자빠진 것보다 큰거 얻었다는 생각이 더 나요. 그때 그때 안 자빠졌으면 그 밑에 그돈 있는 거 몰랐지 뭐야. 이거 다 이게 일상의 지혜죠.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알고 계셔서 자빠지면 돌멩이라도 짚고 일어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. 안에 내미,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육바라밀입니다. 육바라밀 육바람이래 어려운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거 분석해 보세요. 다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 자명하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.